아리랑 아리랑 아리링요 아리랑고 괴로 노모 간다 나를 보리고 가시이미 시미도 모 가소바 뛰 간다 토로nego, 물라가, 졸업이 위로, 눈앞에, 우는 그, 그, 그, 멍 그, 그, 로두 팔을 버릇이 그, 게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나 o 마 그, 도 다시 또 웃을 수 있게 기억해 우리 그, 나 그, 부르네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하리랑 오케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유도못 가서 반요간다 제 심숨에 로 길을 잃어도 아고비에 앞을 보면 이름다 가야 해 사람들의 꿈 만들어 다같이지 몰라 다시 웃을 수 있게 we're going up t o g e 아리랑아리랑아리용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바리고가시름 미니 브리로어가서바 바라리